세상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 특별한 사람들의 일로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변화는 의외로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죠 네, 저희 만만한 녀석들은 부산의 마이스 산업이 좀더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수 있도록 처음 구조 설계부터 분리와 적재 그리고 설치를 고려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버려지는 잡초리나무를 활용하여 또 다른 상품들을 만들고 있어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아울리즘 도시재생 2020년 첫 프로젝트 오프닝을 맡은 엘투플랜의 이신엘 팀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쓰레기인데 그냥 전시를 이렇게 하니까 되게, 네, 되게, 되게 예쁜 골목을 바꾸는 사람들 흔적이라는 주제로 아울리즘 부산 도시재생 첫 프로젝트는 우리가 하는 이 회의가 노력이, 개발이, 캠페인이 부산의 도약을 이뤄낼 거예요.